자오늘도 진도서망에서 꽃게를 사왔습니다 꽃게는 몸통살 위주로 먹는거다보니까 예, 이게 찢기가 없는거요 이런거 거 해가지고 크기가 그렇게 크지않은거 요거는 조금 어, 활꽃게 좀 저렴하게 구해볼수 있습니다 요만큼이 어, 6만원 예, 활꽃게인데도 요만큼이 어, 6만원에 예,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회를 떠보고 어느정도는 몇만큼 어, 찜을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살짝씩이 검은, 검은색이 보이는 이유가요 이쪽에 갑오징어랑 같이 해가지고 박스에 포장 해서 왔는데 어, 갑오징어 먹물이 터졌어요 <웃음> 자 꽃게를 까맣게 한 주범 <웃음>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이 갑오징어 이거 좀 회로 먹어도 되는데 아쪄보겠습니다요렇게좀 손질한 꽃게를요 어... 일단 냉동실에 살짝 넣어가지고 살짝만 살을 올려줍니다 레몬즙으로 일차적으로 살균을 하긴 했는데 살짝 올려주면 은수독효과도 있고 좋습니다 아 맛있겠다 회로 한 맛있게 먹어봅시다 사랑하는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아,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서망항에서 가져온 꽃게회 이 생꽃게를 손질해가지고 냉동실에 살짝 넣어놨다가 빼서 좀 준비를 했고요 갑오징어 통찜 그리고 이렇게 몇 마리 한두 마리 정도는 조그만건 쪄봤습니다.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거 살짝 살얼었네요. 지금 우야, 아 이게 난소 알 아, 보이세요? 어. 어떻게 먹으면 되냐? 게장 먹듯이 싹 먹으면 돼요, 그냥. 예. 네. 자, 사서 이거 와사비 장해가지고, 이삭 찍어요. 와. 게장 드시듯이, 아, 한번살 올리면 살이 또잘 빠져요. 제 작년에 이걸 또한번 먹었었거든요. 그때는 살이 좀잘안 빠져가지고 좀 애를 먹었는데, 야 배워보니까 살이 살살살 잘 나오네. 야 어우, 쭉쭉 빨면 나옵니다. 어, 안비려안 비리고 괜찮습니다. 아. 와... 아, 나 기가 막혀 진짜 야 오늘 저 먹물 때문에 고생시킨 이... 갑오징어 이건뭐 찍을 필요 없어요 알이랑 내장이 완전 사랑인 상태에서 이거 바로 통침 쪘거든요? 와 우와 한장가겠다 아우 자다 아, 저희 고생시켜도 먹물이 아직 좀 남아있는데 야 먹물 같이 먹으니까 녹질하니 좋네 음. 아, 여기좀 내장이 가득 차 있는.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이 어, 꽃게 안에 들어있는 게 알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건 사실 아니, 알이 아니라 이제 난소입니다. 꽃게 난소. 꽃치냉이 예. 와사비를 사. 풀어서 아우야 죽겠다 쏴사 <웃음> 야 미쳤다 이거 진짜 <웃음> 돌겠다 이거 진짜 와 진짜 극락입니다 극락 아가서 사라진 마술 안해야지 아좀 즐기고 싶어요 이개발 하나 딱 들고 아좀 즐기고 싶어요 아 차이나 와자 wow. 아, 지금 잠깐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맥주 루피님께서 쪄야 될걸 회로 드시고, 회로 먹을 걸 쪄서 드시네요. 그렇죠. 이제 틀에 박힌 어떤 그런 관념을 벗어나서, 예, 네, 이렇게 한번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음, 사 아, 꽃게죠, 꽃게인데. 갑오징어가 맛이 진짜 잘 들었어요 지금 아좀 무섭네 아이 조금 먹물기도닦고쪼주로 닦았습니다. 완자도 채워서 일단 먹어봅시다. 잠시만요. 와 이것도 미쳤다. 야 이것도 미쳤다. 잠시만요. 야쓸때또 이거 쓸때또 이거 대박이거든요. 회로도 훌륭하지만 오우야. 쏴서 요거 겁나시면요. 이회 겁나시면 요거 드세요. 맛은 다릅니다. 근데 미쳤습니다. 진짜. 와 대박이다. 진짜 찐 거는 또이 껍질이 잘 부서져요. 그래가지고 꽃게 껍질까지 드시는 분들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음. 해는 지금 이거를 생으로 먹기가 조금 힘들어요. 쪄낸 거는, 요건 사실 발까지 해가지고, 이거 지금 라이브 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이거 껍질째 드시는 분들 꽤 계실걸요? 음. 우리 음. 시간싸움 님도, 예. 네. 껍질까지 두, 껍질 드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예. 네. 사사 하... 이런 건 조금 조심하죠 이날카로운 가락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소화 아니면 소화하 고추를 살짝 넣고. 에이. 소주가, 아, 지금 안주가 좋아서 그런가 봐. 소주가 벌써, 어우. 소주 한 병을 또 꺼내야겠어요. 미니 소맥 한잔 나오겠네, 예. 와, 기가 막혔다. 애졌다 아주. 오졌다, 아. 서서. 라음, 와... 야 내장 기가 막히다 진짜. 싸싸. 이건 진짜 제가 아까 냉동실에 살짝 사려냈다고 했잖아요. 소주 좋아하는 어른이들의 쭈쭈바. 소화가. 와 개딱지 소주 한 잔. 이거를 담아가지고 한잔딱 마시면 그건 별로예요. 이거는 원래 또 우리 삼촌 세대 때, 어저 어렸을 적 세대, 우리는 또 식수를 주전자에 먹었던 시절이 있, 있었습니다. 어, 지금 MG 세대는 이제 모를 수 있는데 식수를 어, 주전자, 금색 주전자 거기서 식수를 먹었던 때가 있는데 그 주전자 뚜껑이 컵이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자. 봐봐. 아우. 아우 oh, 야자 yeah. 여러분들 음요 남은 안주는 지금 라이브 소통하고 있는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좀더 먹고 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꽃게 회는 조금 좀 이제 찜찜하시거나 위험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찜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즐기, 즐기셔도 어, 상당히 괜찮을 겁니다 네 회로 혹시나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소주나 그~ 어, 레몬즙 뭐 아니면 생강즙 이런 걸 해가지고 꼭 어, 소독을 한번 하신 다음에 냉동실에 살짝 올렸다가 아 이렇게 드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활곡게로만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음. 자 사랑하는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 녹화 끝 음.